안녕하세요 마리마 목상정원입니다 아유 비가 오늘은 조금 멎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소독 좀 시킬 겸 겸사겸사 겸사 우리 다육이들에게 소주를 먹이고 있답니다 그냥 소주 생소주를 먹이는게 아니고요 물과 희석해서 하나하나씩 주고 있어요 저는 계속 작년서부터 소주와 물을 섞어서 항상 물을 이 아이들한테 먹여, 먹여, <웃음> 발음이 안될까요? 먹였답니다. 그리고 저면 간수할 때도요. 소주를 타서 거기다 저면 간수하고 이랬었어요. 그래도 여름을 어떻게 어떻게 가는 애들도 있고, 어떻게 잘 버텨줄 애들도 있고 그러네요. 그래서 너무 물을 안주면 또 깍지가 생길까봐 일부러 오늘은 이제 소주를 먹이고 있어요 소주를 먹였는데 얘네들이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뭐 지네들끼리 기분이 좋았던가 뭐 기분이 나빴던가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골고루골고루 골고루 다좋답니다 소주를. <웃음> 소주물을. 아주 기분이 좋아서 지네들끼리 노래했을 수도 있는데 <웃음> 제이안 들렸으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? 그러게나 말입니다. 안타까운 일이지요. 얘들아. 놀 때는 나도 끼워줘. 니네들끼리만 놀지 말고. 알았지? 그래. 어, 야는 홍용월이네 성씨가 나랑 같아. 이름은 용월이야 이름만 나랑 달라. 그지? 아이고 빨리빨리 빨리 먹이자 응빠리 맘도 팔팔 아파요 저거 들고 다니는데 엄청 커갖고 매 매야 되는데 매면 어깨가 더 아프고 여기는 중환자실입니다 좀 연약한 애들만 모여있어요 이곳에는 바구니 안에는 아유 저 뒤에 또 숨겨진 아이들이 있는데 금아이들인데 우리 집에 오면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 똑같은 대접을 받아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요 다육이들한테는 야는 쌍두 마디바인데요 오는 비다 맞고 크고 있는 야들이 참 안됐어요 여기 꼭대기층 애들은 그나마 천장에다가 제가 비닐을 덮어 놔갖고 비를 덜 맞고 있는 조금 고층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아침저녁으로 조금 기온차가 있는 것 같으니 기다려봐야 죠 예쁜 색감을 내주기를 색이 다 빠졌어요 온전한 지 자신의 색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음, 근데 얘 신발에 있는 저 쪽, 쪼꼬미들은 색이 더 진해져 있어요 아이고 라우리 아니 라우리 아니지 얘 립스틱이고 아우 쟤는 생각이 안 나네 아이고 이름 기억 못해서 미안하다 내나이돼 봐라 어. 이름표 보지 않고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나? 블루컬스가 그래도 아주 그냥 끝이 뽀글뽀글뽀글뽀글하니 보글 이쁘네요. 그죠? 뭐, 혼미인도 조금 있으면 이제 보라색 예쁜 색감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. 그래, 그래. 파줄게. 기다려줄게. 알겠지? 아이고, 그래도. 어 참, 요것들은요. 제가 대파씨를 천 원짜리 사다가 뿌려놨는데, 이렇게 잘나고 있어요. 음. 야들은 오늘 오후에 이미 따로 모종을 다 했답니다 이제 대파로 굵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답니다